안녕하세요 CM 에이드입니다 오늘은 검사 모바일에서 고대 수호자 카부아 밀레스가 등장하는 그 콘텐츠 바로 고대 유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 탐험의 문이나 UI 메뉴에서 고대 유적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고대 유적은 제한시간 동안 고대 수호자인 카부아 밀레스를 물리치고 고대의 비밀을 탐험하는 콘텐츠입니다 친구 및 길드원과 입장이 가능하며 카바아멜레스 처치에 성공하면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고대유적은방 생성 혹은 난이도를 선택하고 빠른 참여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빠른 참여 버튼을 누르면 다른 모험가가 생성한 방에 무작위로 입장합니다. 단 참여 가능한 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방이 생성됩니다. 고대의 석판을 사용하여 임무에 입장할 수 있고 난이도와 보상 배율에 따라 소모되는 석판 수가 달라집니다 본인 전투력에 맞게 난이도를 선택한 후방 생성을 누르면 친구 길드원에게 동행을 요청하거나 공개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으로 설정했는데도 다른 모험가들이 입장을 하지 않는다면 공개방 활성화된 상태에서 30초 후 모험가의 허상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석판 소모 개수는 카부와 밀레스 지식 레벨에 따라 배율 설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배율에 따라 고대석판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면 보상을 한 번에 부지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? 당근이지 왓! 고대석판은 거래소에서 구입하거나 엘리언 영역필드에서 열심히 사냥하다 보면 모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보 모험가 분들에게는 흑정령 의뢰를 매일 꾸준히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대 유족 보상으로 많은 양의 강원석 각성기술 수련서, 고대금주화, 은하, 경험치 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래서 6세대 반려동물 카부와 베베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오 귀여운데? 고대 수호자인 카부와 밀레스도 처치하면 우두머리 지식을 획득할 수 있어 가문 전투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. 여기서 추가로 알려드리는 팁! 흑정령 모드에서 흑정령에게 고대 유적을 탐험시킬 수 있습니다. 단, 1회 이상 직접 클리어한 난이도의 탐험만 가능합니다. 고대 석판은 난이도별 요구 수량과 동일하게 소모되며 직접 플레이 시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대요적은 난이도 10부터 최고 난이도 13까지 클리어 시더 가치가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중 하나가 바로 공호의 가보입니다. 와, 이건 정말 탐이 난다. 지금까지 고대요적을 어떻게, 왜 해야 하는지 몰랐던 모험관 분들이 계셨죠? 고대 요적도 토블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보상과 이점을 챙길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.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가이드와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이상 1타 강사 CMAD이었습니다. 컨티뉴!